안녕하세요. 미분양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미분양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부동산을 20년 30년을 해도 경험해보지 못하면 미분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소위말에서 부동산을 하면서 100억 200억짜리 건물을 팔아보지 않으면 100억 200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파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부동산을 많이 다녀보시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저기 부동산 사람들을 만나봐야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 맞는 얘기를 하는지 틀린 얘기를 하는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을 신뢰를 할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막상 기회가 생겨서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지만은 내가 그런 정보를 몰라서 기회가 없어서 돈을 벌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데 잘못된 정보로 손해를 보거나 잘못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적지가 여기 있다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못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서 이리 갔다가 또 이리 갔다가 나중에 이리 와 분들 사실 여기 목적지에 대한 시간적인 손해로 인해서 그 목적지에 가는 의미가 없다면 상당히 곤욕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 목적지를 알고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해서 이 목적지를 바로 갈수 있으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내가 이 목적지를 몰라서 네비를 킵니다. 네비를 키니까 네비를 시키는 대로 따라갑니다. 네비가 이리 가라 해서 이리 가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자동차가 없이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 마찬가지 이 목적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줌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고 네비가 100% 맞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내비만 보고 가는 택시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목적지가 여기인지 이렇게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 택시기사만 믿고 가는데 그 택시기사가 어느 정도 그 목적지를 안다면 은내비를안 키고도 빨리 갈수 있거나 아니면 은 조금 더 현명한 사람들은 내비를 줌으로 만들죠. 줌으로 만들어보고 아이 목적지가 여기구나. 그래서 내비가 이렇게 시키게, 뭐 시켜서 키게뭐시 이렇게 가더라도 이렇게 안 가고 뭐이 정도까지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라 하는 것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정보를 알았다면 그 정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분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느 유튜브를 보니까 내가 대구 30년을 살았다.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유튜브도 있고 사실 지금 유튜브 자체가 돈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채널들이 상당히 많죠. 사실 근사에 밤에 전화 오거나 문자 오는 게 때문에 제가 뭐 사실 좀 성질을 좀 내고 했지만 예전 영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구독자를 모아서 살살 뭐 조회수 올려가 오늘 벌겠다고 하면 그런 짜증 낼 필요도 없어요. 부동산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 예전에 교차로 벼르기에 광고 냈을 때는 뭐 10억 20억짜리 광고를 내면 10억 20억에 대한 건물을 살려고 오는 분들만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데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와 사실 돈 욕심이 많은 분들 정보가 뭔지도 모르고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뭐 대구역역세권 대 그리고 동대구역세권 그리고 회원들을 모집해서 거기 투기를 보장하고 실컷 유튜브로 해서 아파트를 판매하고 채널을 없애는 유튜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유튜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전화를 일일이 다 받아줍니까? 찾아보시면 대부분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전화번호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미분양 할인 판매는 준공 전과 준공 후에 미분양 할인 판매가 있지만은 컨설팅이나 부동산에서 미분양에 대한 얘기를 하지